AD하고 BC가 일단 평행하고 네. 어, 여기 끝에도 120도. 음, 음. 왜 그런 거예요? 그, 네. 이게, 등면 살아있고, 예, 왜냐하면, 네. 여기 문제에서, A, B, A, B, D, D, C의 길이가 같다 했잖아요. 근데, 옆면의 길이와 서로 같으니까, 뒷면 사다리 있거든 아, 그러면 선생님, 음. A, B는 A, D는 D, C라고 했는데, 옆면인, 음. 이거 한번 토시좀해주시면안 돼요? 제가 그림에다가 막, 그림이랑 저거 말이랑 따로 있으니까, 음. 잘 모르겠어요. 아, 걔네 셋이 길이가 같다고 그는 거군요. 음. 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 두 개가 길이가 같아서, 이거랑 이게 음. 같으니까, 사각형, A, B, C, D는 등변 사다리 꼴이다, 인거구요 음. 네. 음. 그러면, 남은 각두 개를 다 구할 수 있잖아요. 120, 120이니까, 360에서 240 빼면, 120. 음. 음. 아, 어, 네.